네, 안녕하세요. 뉴타임 랜드 암무로군입니다 어, 오랜만에 사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심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용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좀 짧은 영상으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릴 생각이고요. 심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모션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1축부터 2축, 3축, 4축, 5축, 6축, 7축, 8축 다양하게 모션 시스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고 각각의 게임이나 그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연동을 하게 할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모션 시스템 을 만들 때 이제 심툴을 제어 소프트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모션 시스템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들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 심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고 이 심투를 사용하는 이유가 종 게임 만들 때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이나 혹은 유니티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일종 엔진입니다 엔진 소프트웨어 엔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 만들 때 많은 인력과 시간과 이런 걸 들여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게임 엔진을 사서 쓰게 되죠 짐툴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짐툴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완치가 않아서 제대로 못 쓰시는 분도 많고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궁무지랑 그런 잠재력을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대충 쓰시다 보니까 어, 제대로 된 성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방법부터 세팅방법까지 이제 쭉 알려드리려고 하고 아마 연내에 선풍형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 알파 버전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은 다운로드 설치 그리고 정식 버전으로 등록하는 거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imtools.us 이쪽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여기 s i m t o o l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 들어가 보시면 심툴 다운로드 되어있죠 최신 버전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있고 여기 보면 게임대시 게임바이브, 리모트 프로파일러, 심툴 런처, 비디오라이드 크레이터, 비디오라이드 플레이어, 비디오라이드 레코더, 컴페니둘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심툴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툴만 있으면은 모션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게임 대시라는건 뭐냐면, RPM 게이지라던가, 팬 이펙터라던가, 뭐 이런 이제 주변 장치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심허브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심허브 자체가 워낙 기능이 좋아지고, 사용도 편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만, 심허브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각각의 이제 모션 소프트에서 같이 세트로 제어해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대시도 마찬가지로, 각종 주변 장치들을 컨트롤하 세팅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심오브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 바이브 라는 것 같은 경우는 어, 진동 스피커를 제어해주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오브에서 요즘은 다 사용을 하시죠. 게임 대시 게임 바이브를 갖다가 심툴라고의 세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은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별도의 프로그램 심오브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면 결국 메모리도 먹고 CPU 자원을 소모를 하는데 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은 장점이긴 한데 기능적인 면에 있어 사용의 편의성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심오브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이두 가지를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심오브 굳이 쓸 필요 없다. 심툴 모션으로 한다면 은 이거 두개 쓰면 됐었는데 에... 뭐 요즘에는 심오브를 오히려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어 설치 방법이나 세팅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모트 프로파일러는 뭐냐면 은 별도의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한쪽 컴퓨터에서는 게임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모션 세팅을 잡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컴퓨터 하나로 게임 돌리면서 모션 세팅 잡고 하면은 창모드로 해놓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세팅할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은상관이 없습니다만 은 특히나 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모션을 세팅을 잡아주는 식으로 뭐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이 리모트 프로파일러로 사용하시면 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툴 런처는 말 그대로 이 심툴이 프로그램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심툴 런처라는 걸 사용하면 한 번에 프로그램을 다 띄워주는 그런 뭐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비디오 라이드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은 4dx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영상 파일을 읽어서 그에 맞춰서 모션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그 4dx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하나 틀어놓고 그 모션 잡는 사람이 조이스틱이나 뭐 각종 입력 장치를 가지고 영화를 무한 반복으로 보면서 계속 수동으로 다 잡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라이드 플레이어는 요렇게 요런 걸로 키 모션을 이제 잡은 데이터를, 어, 영화를 볼때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비디오 라이드 코더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가지고 4DX 같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게임에서는 실제로 그 모션 데이터들이 다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거를 굳이 이런 비디오 라이드 크리에이터 가지고 다 잡을 필요가 없, 없겠죠? 나오는 모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게임은 동영상으로 캡처를 하고 모션 데이터도 데이터를 캡처만 할수 있으면 간단하게 4DX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레코더입니다. 그다음에 컴패니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제작사 이제 모션 시스템 을 만드는 곳에서 하드웨어 와 함께 이툴 패키지를 기본적인 세팅 내는 것들 다 맞춰 가지고 한 번에 배포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쓸 일은 없는 프로그램이죠. 보통은 이제 심툴만 쓰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도 제가 어한 번씩 언급은 다 하고 사용 방법이나 이런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우선 다운로드는 요 클릭하시면 심툴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를 받습니다. 적당한 폴더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어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엑스트, 넥스트, 풀 인스톨. 그 다음에 쭉쭉 기본 설정으로 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쭉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면 게임 엔진, 게임 매니저, 그 다음에 플로그 업데이터,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실행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툴, 조이스틱뭐 레코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설치된 건 아니고요.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요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어 일단은 이제 정식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무료 버전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이라 보다는 일종의 데모 버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포 스피드 라는 게임 한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을 위해선 정식 버전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하려면 이제 심툴 사이트 들어가서 Get License 페이지 들어가시면 DIY 라이센스,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 이렇게 세 가지가 라이센스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DIY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제한된 라이센스인데 개인 유저만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들 뭐 Game-5 뭐 이런 브로그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쓸 수가 없고 오드로지 심툴 메인 본체 예, 네,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다쓸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이 하드웨어 기계를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도 이 라이센스를 하나씩 사가지고 기계와 함께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라이센스 방식이고 이두 가지는 이제 연구 라이센스인데 보통의 경우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부가적인 이런 것들 다쓸 일이 아예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심플만 쓴다. 그러면은 이걸 사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계랑 세트로 해서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같이 세트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스팀툴을 따로 사서 쓰셔라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체크아웃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결제를 하고 나면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가 등록했던 메일 주소와 라이센스 글자들이 쫙 나와요 그두 가지를 캡쳐를 해놓든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요, 심투 레지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메일 주소, 그 다음에 라이센스 키, 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액티브 라이센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라이스스 키가 무한정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한 횟수가 있는데 세번까지만쓸수 있습니다 세번을 넘어가게 되면 심툴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음, 키를 받거나 혹은 리셋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쓸수 있는 키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등록이 다 됐으면 게임 엔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시스템 트레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에 아이콘들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은 주황색 네모나게 된 음, 아이콘이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마우스 로가 보시면은 어, 게임 엔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프로 라고 되어 있어야 아,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등록이 된 거고요 여기에 뭐 데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라이센스 등록이 안된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 라이센스건 DIY 라이센스건 각각 해당되는 아, 표시가 여기에 예, 글자가 적히게 되니까 이걸 꼭 확인 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매니저를 실행을 해 줍니다 요 실행을 할때뭐 방화벽 관련 체크가 나오면 방화벽을 풀어주는 체크를 다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아이콘이 생성되는 걸 보고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떠 있어야 어, 소프트웨어랑 오션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 심툴과 게임을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게임별로 맞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줘야 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라이브 포 스피드라는 거 하나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라이브 포 스피드로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요즘에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 나름 이 바닥에서는 유명한 레이싱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어 프리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하기도 좋고 어, 심툴의 기본적인 그런 뭐 원리를 깨우치고 되게 뭐 좋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리버전 다운 받아가지고 해보셔도 어, 괜찮습니다. 그럼 프로그인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프로그램을 다 닫아주고 시스템 트레이에서도 다 마우스 우클릭 하셔갖고, 엑시트로 해서 이 심툴을 완전히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심툴을 완전히 종료를 한 다음에, 어, 심툴 설치 폴드에 오시면, 심툴 플러그인 업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시고,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만약에 게임 엔진이나 게임 매니저가 떠있으면, 요게 뜨지 않고, 뭐, 게임 엔진이나 게임 매니저가 떠있다. 그걸 끄고 실행해라. 이런 이제 멘트가 뜰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창이 하나 뜨면, 플러그인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됩니다. 플러그인 을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압축 압축 파일로 이런 식으로 쭉돼 있고요. 가령 뭐아스트코르사를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설치했다고 이제 뜨고요. 어 만약에 이런 이제 멘트가 뜨게 되면은 어 기존에 플러그인이 설치가 돼 있거나 혹은 세팅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인 설치하게 될 경우에 이런 이제 멘트가 뜰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서 예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 플러그인 자체가 구조가 보면은 플러그인과 뭐 세팅 파일들 이런 것들이 예, 같이 포함이 되는데 기계에 맞춰서 플러그인이 제공되는 경우. 어 그런 경우는 y e s 를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자기가 그 세팅 파일을 다 백업을 해놓고 그걸 복원을 시켜놓은 상태다 그러면 은 저기가 No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어, 한번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세팅 폴더를 통째로 백업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백업된 폴더를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한 다음에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저 멘트가 나오게 되면 그냥 No를 누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종료하고, 게임 매니저를 실행을 해봅니다. 게임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아까는 아스트코로사가 없었는데, 아스트코로사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플러그인을 설치했다고 게임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 맞춰서 패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패치라고 이제 있습니다. 패치를 선택을 해주고, 게임 패치 게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무션 어 패치를 이제 하겠냐 물어보는데 예 확인을 누르시면 자 패치 인스토리고 뜨죠. 그럼 이제 패치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 패치를 하는 방식이 아세트코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하게 뭐 별도의 세팅 없이 그냥 원 클릭으로 되는 상태고요. 세 가지 정도가 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동으로 패치해 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이 설치된 폴더 혹은 지정된 폴더를 선택을 해줘야 어, 패치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세이브 파일이 생성된 폴더에 네, 패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트코르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패치가 되는 케이스고요. 유로트럭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유로트럭 같은 경우에 패치를 하게 되면 자 유로트럭이 설치된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멘트가 뜨죠. 그래서 유로트럭이 설치된 폴더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패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세이브 파일이 생성된 폴더에다가 패치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코드마스터 게임들이 다 그런 방식인데요 더 트랠리 더 트랠리나 더트 2,3,4 뭐그 다음에 어 F1 시리즈, 그리드 시리즈 이런 것들, 코드마스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서 운전 화면까지 넘어가서 거기까지 가면 은 자동으로 이제 세이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기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를 다 마치고 그러면은 내문서에 마이게임에 이런 식으로 각각 게임별로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패치를 누르시고 패치 게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세새 폴더를 선택하라는 게 나오죠 내 문서에 마이 게임에 더트랠리 나주 폴더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을 누르시면은 어, 패치가 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게임별로 어, 특이한 패치가 필요한 경우 어,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게임 플러그인은 어디서 받느냐 어, 기계랑 세트로 납품하게 되는 경우는 플러그인 모음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은 뉴타일랜드 카페에 구매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에다가 플러그인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어, 자기가 별도로 플러그인을 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엑스 시뮬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심툴의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트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게임 플러그인 147개가 올라와 있죠 이렇게 쭉 이제 게임별로 플러그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바이 게임 플러그인 클릭하시고 뭐 서포터건 프리미엄이건 뭐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59유로를 결제하시면 그냥 평생 사용되시고 29유로 하면 2년 동안 이제 할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인데 아무거나 하셔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기계를 사신 분들은 제가 플러그인 다 제공해드리고요 본인이 자작으로 모션 시스템을 만들어 쓴다 그러면 은 여기서 바이게임 플러그인으로 하시면 은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모든 플러그인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포인트를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번잡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패치까지 다 하고 나면 이 게임 엔진에 대한 세팅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보통 기계랑 세트로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받으신 경우에는 하드웨어별로 세팅을 할수 있는 방법을 뭐 배우셨거나 혹은 세팅 파일을 받으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자기가 직접 뭐 모션 시스템을 제작을 한다, 이러면은 본인만의 어떤 세팅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만든 기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모션을 만들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드웨어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심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디테일한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모션별로 트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가 어, 만들었던 기계들 외에도 어, 다른 케이스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